음. 컴퓨터로 불러갔을 때좀 적당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믿으면 안돼 맞아 이런거아아아 아, 아. 됐나? 뭐야?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맛있는 집들을 가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시다 제주도로 책방 제주도가 아닐 거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좀 찌들었어요 제가 불신 의심 의심은 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또 말실수 했겠거니 서울 맛집인데 제주도 맛집으로 말을 잘못한 줄 알았어 아저 부분은 편집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자 그럼 이제 우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빨리 가서 <웃음> 가자 제주도! 제주도어 <웃음> 제주도, 제주도 어, 제주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편집자들은 제주도 간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힌트가 있었지만 저희는 아예 눈치를 못 했죠 오버워치 할 때마다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죠 <웃음> 그리고 저한테는 계속 용구밥을 그렇게 많이 주고 오라고 네, 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무슨 잠옷, <웃음> 양말, 칫솔 위장약까지! 어! 약, 모든 약까지! 그거 어떻게 다 챙겨 올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새벽까지 회의를 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윤댕님 집에 자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편하려고 그리고 하나 또 의심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신분증 아, 없, 없으시잖아요 <웃음> 저없 님. 근데 어떻게 여권을 들고 올 생각을 했어요? 하필 그날 여권을 이것이 바로 출근용 가방 근데 촬영할 때는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가방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히 술 가방이었던 거죠. 제일 첫 번째 스파이를 언급한 건 홍해녀였어요.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할때늘 정치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마피아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마피아였어요. 강판에 겁나 크게 제주도 있을 것같아 아, 가게 이름이 뭐야? 제주도에서 온강판에 겁나 크게. 가게 이름이 제주도야. 어 어. 간판. 어, 어. 아, 진짜 어디 가세요? 제주도가 진짜 가요? 어 제주도가 가필다 막... 근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늦거든. 봤는데. 아까 레몬달리팅 있는 거 아니야? 뭐쩐지어지 아. <웃음> <재단이. 웃음> 오프닝 안, 안 찍어도 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찍자고. 깔깔 아, <웃음> 너무 귀여워. 나 깜짝 놀라. 깜짝 놀라서. 깔깔 <웃음> <드리브 웃음> <드리브 웃음> <같은데>.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뭐? 그 찍고 있었어요? <웃음> 어쩐지. 아 심지어 어. 오빠가 나 오버워치 할때 김치찌개 보고 있다고 보낸 영상에 <웃음> 갈치조림이었어 맞아요 어 갈치조림 뭐뭐 뭐, 뭐 보고 있는 걸까? 아니 김치찌개 섞는 영상을 보면서 오버워치를 하는 거지? 아 어쩐지 그래서 내가 다음날 언니한테 언니 그 영상 잘 봤어 아간위성 사람이네 그걸 <웃음> 왜 보내고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초칠까봐 아 역시 아, 아. 그 보이나 해서 아. 아.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보세요. 손님. 네네. 그, 저기 전달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 왜 목소리가 안 좋죠? 네. 아, 그, 저희 <웃음> 촬영하고 나서 내일 달콤드도 촬영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제주도로 1박 2일로 팔려가요. 예? 뭐라고요? <웃음> 갑자기 저희 지금 터프 블랙을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뭐예요? 육백님이 준비한 물카예요? <웃음> 네, 근데 마이크림도 알고 계셨대요. <웃음> 진짜요? 네, 저희도 지금 진짜인지 가인지 비행기 뜰 응. 때까지 모를 것 같은데. 네. <웃음> 아, 왜? 왜? 무슨 거 아니야?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왔어요, 그래서 용구도 많이 주라고 하셨고. <웃음> <웃음> 그, 그래서 내 장비를 아마 다 빌리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의 소식을 전달해 주세요. <웃음>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 네. <웃음> 네. 아, 진짜 웃엽다 <웃음> 진짜 가는 분인가? 아, 아이고, 이게... 이 기사님도 섭외되신 분 아니에요? <웃음> 아,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이제 실감이 나겠죠? 드디어 비행기 어 타니까. 아 드디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참. 드디어 이 순간이 왔도다. 아, 보고하시요리 아, 숙소 안 가르쳐 주려고 아. 핸드폰으로 지금 아, 검색하시는 대박. 거예요? 대박. 미리 어, 야, 해변가다. 오션뷰다. 오션뷰. <웃음> 여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뭐 펜션입니까? 뭡니까? 알아도 펜션이에요 펜션! 게스트하우스라고? 언니 게스트하우스 안갈것 같은데? 진짜 절대 안갈것같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주항공우주 박물관에서 잡니다 맞아? 확실히? 비행기들 있어 아니 여기 비행기들이 있고요 보이진 않지만 언니가 일부러 이근방까지 길을, 길을 하니까 이 근처로 찍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우중 거예요? <웃음> 테마가? 방 테마가? 아니, 아니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여행이랑 무슨 상관이 <웃음> <웃음> <웃음> 여기가 언니 어디라고요? 제주항공우주호텔 <웃음> 진짜 우주호텔이거왜지 <웃음> <웃음> 와. 아니 너네 너무 많은 상상을 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언니가 우리 많은 상상 하게끔 오늘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와, 오늘 이제 <웃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웃음> <내 웃음> 주차, <웃음> 주차를 한다 이제 <웃음> 역시 <웃음> 왕물관, <야야>! 반물관까지 <웃음> 있어서 그런지 <웃음> 역시 조우야 목맛있도록고요 응자 넌봐 여기에 왕복 값은 얼마였을까? 왜냐면 <웃음> 얘네 둘이 있는 재두님 방송 보고 있었는데 재두님이 이미 스포를 해버렸어 언니 바보냐? 예, 거든요. 얘 씻고 있을 때 봤다고 생각해아 <웃음> 순간 난데 왜 뭔가 난거 같은데 왜뭐지 <웃음> <웃음> <웃음> 맞춰보세요. <웃음> 14만 원. 14, <웃음> 아니야. 다운. 13만 원. 다운. 2만 원. 아니야. 3만 원. 정답은 어. 25,200 원. <웃음> 왕복이요 <웃음> 한 사람당? 됐죠? 진짜 아파요 도전 가는 거 보다 싸고 저번 달에 12만 원 주고 오셨죠? 어? 응. 응 공격당한 응. 갑자기 여기서 어. 10만 원와 정말 죄송세요대박이다 완벽인데? <웃음> 어쩌라고요? <웃음> 네 썼습니다 그러면 차 8만 원했죠 여기 차가, 10만 차가 10만 뭐였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지! <웃음> 하니발! 하이리무지! 2 0 1 9년이제이 호텔 가격. 1박에? 1박, 1박. 정답! 어. 4명까지는 <웃음> 정답. 정답. 없어. 14만원! 땡. 그거 없다운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아, 만요 그러면 다운이야요 다운. 다음? 응. 정답! 7만 9천원! 땡. 12만원! 땡. 정답! 5만 4천원! 너무 개게 뭐야? 내몸안 익잖아 어떻게 숙박비가 그렇게 나오지? 그니까 진짜 응. 4성급 호텔인데 그니까 저 1인실 해가지고 7만 원 냈거든요?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우리 편의점 더 썼어 잠깐만 <웃음> <웃음> 편의점, 편의점 재밌어 <목소리> 아까 편의점 <필점> 11만 원 <목소리> 원래 이 방의 가격은 25만 원? 와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방이 30만 원이 었다 닿였어 25,200원 곱하기 4 네. 그럼 10만 8 0 0원 아까 8만원 5만 6천원 23만 6천 23, <웃음> 8백원이야 한 사람도 6만원도 안 됐어 와. 와. 나만의 뭐아알려주면안 돼요? 왜? 일단 나 티켓은 한국권 알겠고 프라이밍즈 그거 쓰는 거 같고 아니야 이건 어떻게 했어요응 음. 축소요 여기 없대 그러면 아 진짜? 딜 음. 같은 게뭐요 그거? 아니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하는 갈치조림집이 이 근처거든 음, 음. 그래서 어, 그럼 이 동네 근처로 내가 지금 뒤졌어 음. 그래서 일단 네 명이 잘수 있는 방으로 음. 근데 펜션도 되게 많고 호텔도 많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엄청 싸게 나온 거지 음.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은한 어, 달에 한한 한 번씩 이상올수 있겠는데 전화 왔다 어, 엄마 전화 왔다 <웃음> 엄마 어, 왜? 어디였어? 술 먹어? 어. <웃음> 음. <웃음> 나 지금 제주도야 <웃음> 갑자기, 갑자기? 어난 오늘 서울, 서울에서 서울 찍은 줄 알았거든? 응. 근데 갑자기 제주도로 가자! 해서 제주도로 왔어 내 몰래카메라였어 그게 뭔 소리야? 몰래카메라라고 그럼 아니라고?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엄마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속았다고 아, 네가 속았다고? <웃음> 어. <웃음> 어 제주도 어디야? 제주도 어디냐고? 여기 우주야 <웃음> 아, 아니, 맞긴 맞아요. 윤댕님도 아. 옆에 있어.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뵙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 다음에 네. 어머님이랑 뵈야 되는데요. 언제 뵙죠? 아. 아니, 스케줄 쳤지 마. <웃음> 다음에 제 영상에 출연해주세요. 저희 먹는 걸로. 아, 먹는 거는 잘 하는데. 네. 떨어 텐데. <웃음> 오늘 애들을 응, 깜짝으로 데려와서요 응. 내일 점심에 올라가거든요 아 자, 잘, 잘 먹이고 어. 잘 놀다 가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예예 예. 저는 걱정 안해요 <웃음> 어. 엄마 내가 집에 언제가서 상관없잖아 어 상관없어 저는 어, 어, 너무 좋아요 <웃음> 음. 엄마 끊어 술 먹어 어, 나 아니, 잘게 놀다갈게 아, 아주 뻥치지 마 <웃음> 아, 그래. 네, 아.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아까 부모 처음에 어, 술 먹어, 어, 술 <웃음> 어, 먹어, <잘> 먹어. <웃음> <웃음> 약간 지금 방송가 니까 오늘 술안 먹어 <웃음> 하비페리 <하브테리어. 웃음> 어, <웃음> <와>, 진짜 웃겨 <웃음> 제가 하비페리 너무 재밌으시다나잇 빠잇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일이 서울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도 되게 넓고 그런 장소는 힐링이 됐지만 다음에는 귀띔 조금만 더 해주시고 제주도 촬영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우리가 속이던 언니가 뭐이렇게 속이던 한번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프라이즈를 제주도 떠서 서프라이즈를 받아본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처음으로 이런 걸 받아봐서 응.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다음은 언니 차례입니다 이렇게 <웃음> 이렇게 <부를 수> <웃음> <웃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보기만 빛이더왜이렇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안 해보니까. 웃음> 아니 너무 힙해요 힙합 뮤직비디오에요